어, 총이온수, 전체이온수. 얘는 총이온수인데, 왜냐면, 음, 얘가 이제, 총이온, 어, 총이온수는? 얘가 이렇게, 이렇게 있을 때? 지금, 처음에는, 얘를 안 넣어줬으니까, 이렇게가 있어요. 근데 응. 얘를 조금 넣어줬어요. 그러면, 응. 얘는 일단 그대로 있는데, 응. 지금 얘도 있는데, 응? 음? 얘랑 얘가 빠졌잖아요. 응 어. 그게 점점 쭉 줄어드는 거예요. 왜 줄지? 그렇게 어, 따지면은 네. B A E 플러스랑 S O t 2 마이너스가 그대로 있잖아. 음. 근데 얘는 얘 그니까 얘는 지금 그대로잖아요. 근데 얘는 점점 그니까 응. 얘는, 그러니까 얘는, 그대로인데, 응. 얘는 지금, 그러니까 얘를 뭐, 1씩 더 줬어요. 근데 1씩 더 줬는데, 얘랑 얘는 지금 총합쳐서 2씩, 빠져, 2씩 빠져나가는 거잖아요, 이니 아, 얘는, 그거, 앙금 있어요. 그렇지. 그거야, 그거. 앙금 때문에 그래. 그렇지. b a s 어 보고,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마음이 없잖아. 그놈 때문에 이거 완전 튀겨진 거야. 그 때문에 내, 낙기 문제가 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총이 요소가 전체 요소랑 같은...